이지하게 배우는 채널 이지티비의 이지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께 재미있는 파워포인트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것은 바로 이런 건데요 토마토가 너무 예쁘죠? 그런데 이것의 이름을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때짜저잔 이미지가 사라지면서 이미지 위에 텍스트가 나오는 뭐 이런 느낌 또 이런 우주대 이렇게 뭔가 변하는 이런 느낌 이미지 위에다가 텍스트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입력을 할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볼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발견을 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2016버전인데요 2016버전 이 그리고 2010버전 두가지 버전 알려드릴테니까 여러분들, 따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미지를 하나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이미지는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어,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딸기를 쳤습니다. 딸기 쳤을 때 이런 딸기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요런 딸기를 선택해서, 자, 마우스 오른쪽 복사,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를 해서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것을 화면 크기만큼, 슬라이드 크기만큼 키워보겠습니다. 여기 앞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할 건데요. 삽입 텍스트 상자를 입력해서 스트로베리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적었고, 이 글씨체를 한번 바꿔줄 건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글씨체 어떤 것든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 붉은 글씨체에, 길산스 울트라 볼드 뭐 이런 채를 한번 써볼게요. 써볼게요. 자, 2016버전부터는 도형병합 기능을 활용하면 이미지도 아주 빠르게 자를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여기 왼쪽에 만든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복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는 이미지를 먼저 클릭한 뒤에 컨트롤 누른 채 텍스 상자도 같이 클릭할게요. 그 뒤에 그리기도 서식 도형병합에 가시면 여기에 교차라고 있습니다. 키면 이미지가 텍스트 막 텍스처럼 이렇게 잘리게 되죠.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이미지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잘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했고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해주느냐? 제일 첫 번째 했었던 것이 텍스트 삭제해주고요. 그린 것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줍니다. 오호, 이게 똑같이 이미지에 맞게끔 딱 됐기 때문에 이미지 맞게끔 잘려졌기 때문에 아주 딱 겹쳐졌습니다. 티가 안 나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뒤에 있는 이미지에다가 그림 도구서식 색, 그리고 살짝 희미하게라고 해주면 이때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 일곱 번째 슬라이드에다가 애니메이션 아니 전환. 발기변을 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미지의 색상이 변하면서 텍스트가 남는 듯한 이런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될때또 느낌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엔 2016버전인데요. 2013버전까지 유효한 기능입니다. 만약에 2010버전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똑같이 텍스트를 입력하는 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이때부터 넣는 방식이 완전 달라집니다 여기 뒤에 있는 이 슬라이드 여기 지금 현재 여덟 번째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복제를 해서 자 이번에는 이것을 그림 도구 서식을 통해서 자르기를 해줄게요 어떻게 잘라주느냐 이 텍스트의 크기만큼 잘라줍니다 텍스트의 크기만큼 아주 정교하게 잘 맞춰서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준 이 텍스트 그리고 이 이미지를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선택한 뒤에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효과 서식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채우기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클립보드, 지금 현재 이 복사한 게 클립보드라고 하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클립보드에서 클립보드를 누르면 방금 이 잘린 크기만큼 여기에 똑같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어, 굳이 왜 이렇게 잘라야 되느냐라고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 크기대로 돌린 상태에서 해볼게요. 자, 이것을 그냥 복사,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클립보드를 하게 되면 뭔가 이미지가 이렇게 위아래로 딱 좁혀졌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꼭 이렇게 잘라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잘렸으면 이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뒤로 하면 조금 뭐 바뀌는 부분도 조금 있겠죠. 살짝 희미하긴 하지만 거의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색, 회색으로 하게 되면 아주 정교하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2016버전과 2 0 1 0버전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10버전은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따라오시,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고 가겠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뭘까요? 바로 스트로베리입니다. 이것의 이름은 스트로베리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디자인 해보시고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지TV의 이지였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